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육지거북이를 소개하려고 해요. 육지거북이가 종류가 되게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줄 친구는 여기 표본 무늬 육지거북이,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라고 합니다. 자 등값에 무늬가 꼭 표본 무늬를 닮았다고 해서 레오파드라고 하죠. 보이시죠? 호기심이 아주 많고요. 이 카마, 카메라를 향해서 지금 앞쪽에서 이게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 이 친구가 수컷이고요. 나는 여기에 탈출할 거야. 이 여기에서 빨리빨리 탈출해야지. 하고 저렇게 왔다 갔다 탈출을 꿈꾸고 있는 저 친구가 암컷이에요이 친구는 레오파드 부부이고요. 앙컷은 등이 정말 축구공 하나 있는 것처럼 되게 볼록하고 이쁘죠? 이렇게 망을 뚫고 나갈 기세로 떼요. 자, 이 친구들이 레오파드인데요. 레오파드 애기 때는 얼마나 클까? 궁금하시죠? 이 친구 크기는 지금 제법 큰데요. 제가 애기와 큰아이의 비교를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크기 비교가 되시나요? 꼬리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골반처럼 뼈가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뼈가 있고요. 요 사이로 꼬리가 있대요. 그리고 앙정맞은 발도 있고요. 발톱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우리 이큰 친구들을 보면요. 이렇게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죠? 레오파드가 원래 이렇게 활동적인 것보다 레오파드는 좀 소심해요. 그래서 겁도 많구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앙컷 친구와 숙컷 친구가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이 친구 지금 전체 크기가 앙컷 같은 경우는 등값 기준으로 해서 길이가 40cm 되는 것 같고요. 수컷 기준으로는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암컷이 조금 더 커요. 자, 우리는 이큰 친구들을 방사장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티모시를 깔고요. 여기에서 키우고 있어요. 자, 이제 수컷도 열심히 운동하는 게 보이시죠? 앙컷은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는요. 수명이 한 50년 정도 알려져 있죠. 이 친구들은 저희가 완전히 베이비 때부터 키우지 않아서 정확한 나이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5년에서 10년 사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이 친구들은 애기때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애기는 온도나 습도를 좀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사육장 온도를 32도에 맞춰놨는데요. 그게 핫존 기준이고요. 쿨존에는 저희가 보면 한 25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방사장에 있기 때문에 저 열등 밑에는 30도가 좀 넘게 나오고요. 옆쪽으로 쿨존 쪽으로는 온도가 한 20도, 25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컸을 때는 온 습도에서 습도는요. 그냥 물그릇을 준비해주면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요. 베이비들은 저희는 습도계를 맞춰놓고요. 한 60%까지 습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란답니다. 건개에서 자라는 거북이기는 하지만 베이비 때는 습도가 살짝 높은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바닥재는 사실은 이걸 쓰나 저걸 쓰나 뭐 너무 의견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큰 아이들은 티모시를 깔고 주로 깔고 있고요. 베이비들은 뭐 바크 깔기도 하고요. 칩시 깔기도 하고요. 하는데 이번에는 티모시를 깔아놓았답니다. 저희는 이 친구들의 먹이는요 주로 치커리, 애호박을 주고 있고요. 어그 다음에 얼갈이 배추도 먹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청경채도 먹이고 있답니다. 음, 이제 수컷이 자러 갔나봐요. 저희가 베이비들은요 주로 어, 어린잎 새싹을 많이 줘요. 어린잎 새싹도 주고요, 치커리도 주고요. 오늘은 얼갈이까지, 그다음에 애호박도 주고 있답니다. 어, 겁쟁이라 정말 아기들이 더 겁쟁이라 제가 잠깐 만졌더니 아이들이 쏙쏙 쏙쏙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육장 문을 여는 소리에도 아이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겁쟁이들 쏙쏙 숨어버린대요. 자, 밥 먹는 게 보이시나요? 소심하게 먹죠. 지금 배추를 조금씩 뜯어먹고 있고요. 이 친구는 도망을 가네요. 역시 소심한 레오파드랍니다. 등각 기준이 한 7cm 정도 되는 베이비들이고요. 아, 다 떠나네요. 사실은 더 많은 아이가 있는데 다 숨어버렸어요. 제가 만지면 다 숨어버려요. 이렇게. 이 친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바닥재를 티모시로 깔아놨어요. 보시죠. 아침에 넉넉하게 밥을 줬더니 밥을 다 먹고 사라졌고요. 지금도 열심히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네요. 저희 레오파드 친구들 어? 앙코시 지금 엉덩이 댄스를 보여주네요. 흔들 흔들 흔들 흔들 엉덩이 댄스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나요? 위에서 보면 엉덩이를 흔들 흔들 흔들리는 게 아주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 안껏 친구는 이렇게 한 번씩 엉덩이 춤을 춘답니다. 이렇게 엉덩이 춤추는 게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